여러분들의 애플워치가 사치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애플워치는요 어떻게 쓰느냐가 본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뭐라고 비난하죠? 겉멋이다 별로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애플워치는 그저 도구예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사용하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시계로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나한테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나한테 피드백을 주면서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애플워치란 말이에요 내가 한층 더 성장하고 내가 한층 더 강해지고 내가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남는 거.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결국엔 남는 게 생겨요 그래 못 먹어도 고 그냥 해보자는 거죠 세상에는요 늦은 때가 없어요 단지 그것을 샀느냐 그것을 사지 않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구매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위기는 금방 기회가 돼요 열정이라는 거 그거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못 쓰냔 말이에요 그거는요 꾸준함을 잃었기 때문에 꾸준함은요 애플 워치가 챙겨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다양한 스타일을 얻게 될 거예요 그날의 분위기에 맞춰서 캐주얼한 옷에는 캐주얼한 스타일로 정장 옷을 입었으면 정장 옷에 맞는 스타일로 간단하게 줄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에이 저거 얼마 안가잖아 뭐, 하루도 안가는데 무슨 시계야 라 사람들이 주변 옆에 있나요? 그냥 집에 와서 충전하면 돼요 멈추면 안돼 그래서 전략적으로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돼요 누군가 옆에 있을 나이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주변에 애플워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애플워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줘요 단순히 시간만 알려준다면 단돈 만원도 안하는 시계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시계를 차지하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애플이 갖고 있는 그 브랜드의 가치는 어떻죠?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고유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애플워치를 사도 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어도 돼요 그렇지만 저게 내꺼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건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 치부하고 쳐다도 안 보는 삶이 아니라 언젠가는 저걸 가지면서 나도 스로를 관리해야지 그 생각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질을 봐야 해요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